배 배가 차 막았어요. 와장 잘했어. 주준 남친 시점. 주준 남친 시점. 반가워요. 반가워요. 오늘의 게스트 주현 씨입니다.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내가 정했어. 어디인데? 안 가르쳐줘. 나납치주면 재미 없잖아. 그럼 그래. 납치 당합게. 좋아. 납치 좋아잖아. 하 <웃음> 맞아. 납치 좋. 저 갑자기 데려가 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은 언제? 내가 왜 이런 차를 빌렸을까요? 그러니까요 SUV잖아요 차는 SUV가 잘 팔리죠 그래서 SUV 사려면 6개월씩 대기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게 예. 왜 그럴까요? 바로 차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차박을 위해서 SUV를 산다고? 그렇죠 오 저도 몰랐던 사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현 씨와 함께 차박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웃음> 대박 나 차박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래? 왜안 했습니까? 누구랑 차박을 해요 혼자도 되죠 왜저 서럽게 만드시는지 <웃음> 선생님 자, 일단 1시간 반 걸리거든요 그럼 찍어주세요 1시간 반? 2 5분만 나오는데 찍었어 주저 잡혔어요 <웃음> 자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목곡반벌리원지에요 차박하시는 네, 분들은 아마 아실 곳인데요 1분 남았거든요? 밥한 찍어주세요 기해봐요밖에 코스모스 있어요 아 코스모스? 무궁하네? 무궁니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오 대박! 내려가면 이게 다 반벌 유원지니다오 착각! 밥 다리 떨어 자! 흐리죠! 초조 씨 반갑습니다 여기는 목급 반벌 유원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연을 보시면 이렇게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차량이 다 들어올 수 있고 어때요? 여기 너무 좋아. 그렇죠? 뭐지? 이렇게 자연석 연결돼 있다고 해야 되나? 처음 봤어 이런 거. 뭐야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세요. 지금요? <웃음> <웃음> 나 가능. 슬리퍼라서 가능. 어 그런데. 아우 <웃음> 어, 슬리퍼 신고 왔는데. 들어 아, 들어가? 어, 오자마자? <웃음> 아 전화 좋습니다 지압도 아, 되고요아 잠이 깼어 요 예. <웃음> 아잠 깼어 좋네요 우리 오면서 살짝 힘들었거든 맞아요 <웃음> 아 대박 진짜, 어 잠깐만 수영금지 아 그니까 저기서 수영금지예요 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여기, 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 어, 여기 수심을 한번 보십시오 왜래라. 이게 수영이 가능할까 생각하십니까? 수영보다는 뭐랄까 폭포수에서 장난치는 느낌 네, 그냥 발 담그기 <웃음> 어. 정도기 때문에 발마사지. 상관이 없어요 발 마사지 네. 아, 좋습니다 근데 너무 좋다 차라 세팅을 해봐야죠 이제 파박이니까 나도 아,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우리 수건 있음? 수건 없죠 그래요 <웃음> 자연광! 맞아 맞아 맞아. 자연 이런, 건조! 여 깨끗해요 이런데 물은 챙기세요 왜 짐이 이게 응. 다, 다지? 네 먹자 <웃음> <웃음> 잘했어 아 이거 발 아파 뭐래 다했어 잘했어 뭐야 어때 알아서 설치하는 멋진 여자친구 멋있어 <웃음> 여러분 차박은 근데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여기 그렇죠 어떻게... 오... 떡? 어? 아 어? <웃음> 앞다리를... 잠시만요 자, 여러분 차박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자, 보통 여기다가 이 매트를 딱 깔아요 예, 이게 가장 네. 저렴한 매트거든요 지금 우리는 우리... 차만 있으면 되는 세팅을 다 가져왔어요 정말 근데... 간소하죠? 예. 차박도 맥시멀하면 맥시멀, 맥시멀 할수 있어요 요즘 미니멀리스트가 되셨다 네, 그래서 원래, 되게 맥시멀 원래 있던 장을 다 팔아가지고 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저번에 그때 산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웃음> 당신과 함께 했습니다 매트가 차보다 큰데요? 아 당연하죠 매우 작은 차예요 여러분 차가 이제 4.2m인데 보통 차박을 하려면 한 4,300 정도 넘어야 되는데 얘가 안 넘어요 아 우와 멋지다 그래서 이렇게 <웃음> <웃음> 아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밖에 나오네 끝이에요 야 대박 와, 앉아봐요 호이. 여기, 여기 누운 차박이에요 한번 누워봐요 오 좋아요 생각보다 편하시죠? 네 하늘이 보이고 여기서 여기 좋아. 다 아픈 썰루프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없는데? 아, 저기 있네 <웃음> 저기 저기 저기 있네 <웃음> 나와 보세요 자 이거 고반벌유원지에 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를 제가 여기를 좀 많이 와봤거든요 네 번째인데 지금 네. 여기는 차방의 성지라고 불러가지고 차가 엄청 많아요 음, 차가 음, 엄청 많고 음, 여기 앞에서 수영도 할수 있고 음. 여기 카약 같은 것도 빌려가지고 카약을 탈수 있어요 음. 대박이죠? 뭐 레프팅 이런 것도 하나봐요 그리고 여기 풍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풍경이 너무 좋아 이런 곳이 있다니 이게 끝이 아니죠 일단 일로 와보세요 여기 여기는 자리가 엄청 넓어요 음, 음, 우리가 음. 보고 있는 여기뿐만 아니라 음. 저기까지 다 있거든요 저기는 들어가는 히든 루트가 있어요 네, 그거를 공개할 순 없고요 왜요? 그냥 나만, 나만, 갈 거야, 나만 갈 건데 난 알려줘 넌 알려줄게 아싸 네. <웃음> 저 지금 여기 신세계를 경험해가지고 어. 차박 처음 올때 여기 너무 좋아요 저기 놀러 오려고요 진짜요? 네 진짜 좋긴네요 여기가 나 친구들 좀보시게 진짜 넓지? 어 근데 강가 자리가 빨리 차요 우리 좋은 자리 네 그렇겠죠 그리고 여기 화장실도 있고 네. 쓰레기 버리는 곳도 마련되어 네. 있어요 <웃음> 여기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편하죠? 네. 쓰레기 봉투 사야 됩니다. 저희가 슈퍼마켓입니다. 가자. 신발도 팝니다. 여도 판다. 다 있네. 매트랑 고다 있네. 그러면 매트. 옷도 있고. 수양복이구나. 나 배고파, 이거네. 어, 그 사진도 판다. 햄밉다. 옷도 팔고 있네. 오, 나무도 있네. 여기도 있네. 그러게. 다 있네. 어, 옷도 팔고. 진짜 다 있다. 옷이 팔고. 옷 팔고, 찰떡. 자, 먹자. 뭐야 너 언제 야무지게 생라면을 샀어? <웃음> 먹고 싶어서 <웃음> 뭐야 잘했어 대박이지 <웃음> 어 언제 넣었대? 자, 여기 풍경을 보면 서 눈을 정화점 해봐 맨날 컴퓨터만 보니까 눈이 안 좋아지잖아 너무 좋다 너무 오랜만에 보는 푸른 자연의 색이야아 <웃음> 진짜 너무 평화롭고 좋지 응 음, 여기 음. 책 읽으면 책이 그냥 순삭 어? 읽혀. 켜 괜찮다 여기 앉아서 음. 노래 살짝 틀어놓고 블루투스 스피커 가지고 와서 맞아 맞아 그냥 차로 틀면 되지 안 아, 맞네 그 생각은 여름에 더울 때발 담궈놓고 이렇게 앉아서 먹으면 맛있겠다 <웃음> 아유,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음,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아 역시 차가 좁으니까 차가, 어 조금 이제 친밀감이 느껴지네요 이래서 커플들이 그렇게 차박을 오는가 보다 네 친해지려고 음, 좋겠다 누우면 다리 나오죠? 한번 해볼게 제 위로 올라가면 나가네요 <웃음> 안녕 반가워, 아, 반가워. <웃음> 그래서 보통 앞자리까지 다당기고 저기에 매트를 깔수 있거든요 여기에? 네. 오케이 그 놀이방 매트라고 팔아요 한 160, 170까지는 잘수 있어요 어... 넌 180이잖아 전 안돼요 주주 난 진심점? 주주 난 진심점 아 좋다 그니까 러 이게 창가에서 보는 풍경이 좋아요 저기 되게, 되게 예쁘다 나 이런거 좋아 산 쪽에 겹쳐지고 하늘 보이는 거 좋아요 당신 진짜 잘했어요 진짜 잘수 있어 지금 <웃음> 곧 잠들겠다 너 나? 나 저기 있는 나잘 <웃음> <웃음> 보셨죠? 응. 여기가 풍경이 좋고 다 좋아요. 일 장점을 읊어봅시다 장점 1번은 여기 무료입니다. 차랑 기름값만 있으면 올수 있어요. 뭐 주차비 이런 것도 없어요. 네,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2번은 화장실이 그래도 깨끗한 편이에요. 깨끗하더라돌다 보니까. 네, 저희가 지금 온 데가 모지 캠핑장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가장 난이도가 쉽어서 음... 화장실이 깨끗한 편이에요. 샤워실도 있어. 그러네, 화장실, 샤워장 다 있으니까. 네, 화장실이 없는 것도 있거든요. <웃음> 그럼 어떻해 그러면 은 화장실이라는 텐트가 있어. 네, 그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여기는 아 좋죠. 장점 3번은 바로 자연이 보인다. 그리고 발을 바로 담볼수 있다. 맞아. 여름에 오면은 시험도가 능하고시동은 응. 당연히 되겠지. 노지 캠핑장이니까. 응. 그래서 계랑 같이 뛰어 놓으면 돼요. 쓰레기 버리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가까워요. 얼마 안 걸렸어. 저희가 강남에서 출발했거든요. 게다가 금요일에 2시에 출발했는데 1시간 27분 걸렸어요. 1시간으로 끝낼수 있는데 톨비가딱3천원 나오고 여기가 공짜니까 한강 거기보다 나을 수도 있어 어? 가격가더싼 왜냐면 거기 주차비가 1 5 0 0 0원이0원씩 드니까 그러니까. 어? 뭐지? 더 싼? 여기가 더쌀 수도 있어 뭐야? <웃음> 여기까지가 장점이면 상당히 장점이 많은 편이거든요? 응. 단점이 있어요 뭔데? 차가 없으면 못 오고 어. 세단이면 들킴을 아, 어.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 될거 같아요 중간중간에 큰 돌이 있거든요? 그거를 넘으면 이제 범퍼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SUV로 가지고 오시는 게 마음이 편해요 내가 만약에 세단이면 차박을 못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텐트를 가져오셔야 되잖아요 어. 텐트를 가져올 때 방수천 텐트를 깔고 그 위에 얇은 매트. 매트를 깔잖아. 여긴 자갈이라서 아파요. 굉장히 두껍게 해야 됩니다. 맞아요. 아까 저쪽에서 막 자갈 던지고 난리 났었거든요. <웃음> 저희 영역 집에서. 네. 그리고 주말엔 자리가 없어요. 주말은 어쩐나요 싸다 꽉차 있고 좋은 자리는 그냥 없고 안 좋은 자리는 몇개 남아있어. 나 이때까지 연휴마다 왔었는데 자리가 안쪽 두세 개씩 남아있어. 아마 이렇게 금요일에 와가지고 우와. 뭐야 저거? 배 띄운다 우와 대박 대박 뭐야 네, 그리고 단점이 차박 캠핑 다 똑같지만 벌레가 많고 <웃음> 계절을 잘 타야 네, 지금은 9월 10월이기 때문에 캠핑의 피크 시기거든요 이때는 딱 좋아 온도를 체크하실 때 17도에서 27도 사이에서 와요 음. 제일 좋은 온도가 25도 이 체크하면서 봐야 됩니다 오늘 딱 26도예요 맞아요 딱 좋죠? 어 완전 좋아 여기가 그렇다 <웃음> 끝이에요 단점이? <웃음> 네단점없는 거의? 없어요 거의 거의 없는 편 거의 없는 편입니다 <웃음> 여기가 내가 이때까지 왔던 차 박기 중에 손가락이 진짜 꼽아요 진짜 기 너무 딱지엽고 너무 좋아 오 배, 배가 배차 박았어요 아니 배가 박을 수도 있죠 얘 계속 차를 박았어요 방금 와장차를 했어 자기 불에 들어가 어. 아, 진찍워줄까아진 찍어줄까? 아좋아괜시아 괜찮아. 어 응, 아시원아 음, 완전 시원찮아 괜찮아. 네. <웃음> 거기 가봤자 안 깊어. 아까지 <웃음> 왔어. <웃음> 자 여러분 아 박행이었습니다. 저차 그렇죠, 진짜로? 저 응. 여기는 숨겨진 곳으로 안, 안 알려주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공개합니다 기도에다가 모옥반벌 응. 유원지 아. 응. 지연 바로 나와요 리뷰 이렇게 다 올려놓고 어딘지 안 올리면은 맞아 나 인스타에 그런 사람 제일 싫어 사람들이 화내겠지? <웃음> 저희 복귀합시다 갈까요 쓰레기 줘? 네 여러분 꼭 캠핑을 하면 쓰레기를 챙기셔야 됩니다 저희는 다 챙겼어요 어우, 아 오면서 너무 졸렸거든요. 아또 너무 막혔어요. 맞아. <웃음> 강남의 저녁 시간은 너무 헬 파티야.